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김 1학년 1학기 김만호사대위 파이널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 사회의 A파트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개념 마무리하고요 문제풀이를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일단 시간 여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회현상의 평가 기준까지 했는데요 자 우리 이제 자료 수집 방법부터 필기 계속해서 진행할 거고요 오늘 이제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칠판 한가득 무언가를 적어왔지요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필기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일단 자료 수집 방법이고요 자료 수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로 나뉘어요. 그래서 양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치로 측정값을 표현하는 걸 얘기해요. 수치로 측정값을 표현하는 거. 수치로 측정값을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양적 자료로 한다면 질적 자료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자료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염두에 두고 앞 우리가 이제 한네가지 정도의 자료 수집 방법을 살펴볼 거거든요 그것이 양적 자료 수집법인지 질적 자료 수집법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질문지법부터 들어갈게요 질문지법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문조사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설문조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종이가 질문지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지법의 의미는 일단 조사 내용을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어디에다가 표현을 하냐면 조사 내용을 설문지에다가 표현을 해요. 조사 내용을 설문지로 옮겨서 이것을 조사 대상자 즉 이제 우리가 설문을 해줬으면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 이게 바로 질문지법이죠. 조사 내용을 질문지로 표현하는 거자 그러면 용도를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떨 때 사용할까 이건데 자첫 번째 일단 규모가 클때 사용합니다. 수집해야 하는 자료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자료들은 우리가 이제 질문지법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어 개량화된 자료를 사용할 때 계량화된 자료가 필요할 때. 계량화라고 하는 것은요. 양으로 측정된 자료가 필요할 때라는 뜻입니다. 뭔가 양이 필요할 때라는 뜻인데요. 어 그러면 뭔가 수치로서 자료가 표현되는 방법이겠네요. 맞죠? 그러면 결과를 양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질문지법은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양적 자료 수집법이 되고요 자, 그래서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고 싶을 때 이제 질문지법을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요 동시에 많은 정보가 필요할 때 라는 말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우리는 질문지법을 쓴다 자, 그렇다면 질문지법의 장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질문지법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요 저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니까 요럴 때 장점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또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표준화 표준화된 질문지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표. <웃음> 자 표준화라는 말을 바꿔서 쓰자면 뭐냐면 표준화란 말과 바꿀 수 있는 말 객관화 수치화 객관화 수치화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지가 객관적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자그 다음에 무슨 장점이 있냐면 어, 응답자들 간 비교가 용이에요 응답자들 간에 비교가 쉬워요 왜 비교가 쉽죠 양으로 자료를 표현하니까요 양으로 자료를 표현하니까 누구는 신발장 두는 것에 대해서 찬성 누구는 반대 이렇게 비교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원탁토론 이런걸 했잖아요 원탁토론 했을 때 우리가 설문을 받았었죠 그것도 이제 인터넷 질문지 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것에서 우리가 이제 이성 간의 스킨십에 찬성한 사람이 이제 45% 반대 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5%였잖아요 그래서 응답자들 간의 비교가 용이하죠 이해되나요? 자그 다음에 리얼번 통계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에 제이 대한 평균을 낼 수도 있고요. 만약에 급식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으면 매우 그렇다가 5점, 그렇다가 4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점수의 평균을 내죠. 그런 식의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가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질문지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지법은 요 장점이 이렇게 많은 대신에 단점도 꽤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단점이냐면요. 문맹자한테는 실시가 곤란하다는 거. 자 문맹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질문지를 갖다주고 설문을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면 다른 걸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1%가 안 되는 국가죠 자 문맹률이 1%가 안 되는 국가가요 두 나라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대한민국이고요 두 번째가 북한이에요 한반도가 참 위대합니다 자그 다음에 낮은 회수율 성이 없는 다 아 미국은 문맹률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 낮은 회수율 성이 없는 응답 설문지를 줬는데 그 사람들이 대답을 성실히 안해줘요 귀찮으니까요 그 다음에 설문지를 나눠준 사람들한테 회수율이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여러분들 뭐 나눠준다 할때 받으시지 않잖아요 나 회술도 났고요 성의가 없어요 응답에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디귿 번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의견을 파악하기는 힘들죠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의견을 파악하기가 힘들죠 여러분들 설문지만 딱 해서는 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성교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커플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솔로지만 커플이 해도 되는 걸 쿨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그런 걸알 수는 없죠 심층적이거나 세부적인 의견을 파악하기가 참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어, 네 번째 질문지 구성이 어려움 인데요 질문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데 이제 질문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가 참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신발장에 찬성하십니까 신발장 설치에 찬성하십니까 라는 질문지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예 아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거는 근데 이런거죠 왜 신발장을 설치하지 않으려고 하십니 어, 신발장 설치에 반대하십니까? 신발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걸 만들 때 그 선택지에 뭘 넣을지가 참 힘들잖아요. 우리 원탁토론때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공동체 생활협약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였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1번, 2번, 3번, 4번이 정해져 있었죠. 그걸 짜는데 엄청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지법만을 사용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료들도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두 번째가 뭐냐면 면접법이에요. 면접법은 말 그대로 쉽죠? 면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직접 만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수치로 자료를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맞죠? DMR은 알아서 쓰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저랑 필기 같이 하면서 오는 게 좋아요 그냥 듣기만 해서는 남는 게 없잖아 뭐라도 있어야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공부를 할때 도움이 되겠죠 네, 면접법의 의미는 뭐냐면요 어... 그 조사 대상자랑 조사자 조사자는 뭐냐면 조사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조사 대상자는 조사 당하는 사람 끼리 만나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됐죠 네 서술형 아니니까 뭐 이렇게 적어 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용도는 뭐냐면 용도는 뭐냐면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얘기를 듣고 싶을 때요. 소수의 응답자에게서, 소수의 응답자에게서 깊이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어 미안한데요 오늘은 조금 칠판이 작죠 그래서 어, 글씨를 좀 작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소소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할때 우리는 이제 그 면접법을 사용한다는 을 거죠 자 그러면 면접법의 장점은 뭘까요 일단 면접법 면접법의 장점은 문맹자한테도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질문지법의 단점이요 면접법의 장점이 됩니다 문맹자한테도 실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글을 몰라도 말은 할수 있으면 되니까요. 그다음 두 번째 뭔가요? 그렇죠. 낮은 회수의 성의 없는 답을 바꾸면 그렇죠. 응답률이 높아요. 일단 한번 하겠다고 하면요, 정말 깊이 있고 성이 있는 응답이 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디급디급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의견을 파악하기 어렵다 했잖아요. 근데 면접법의 경우에는 <웃음> 답변에 대한 보충설명이 가능하죠 답변에 대한 보충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층적인 의견이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웃음> 목이 안 좋네요 밥먹고 왔는데 자그 다음에 그 다음 뭘까요 아 심층적이라기보다는 약간 표현을 바꿀게요 정확성 자, 성의 없는 문, 응답의 문제점 뭐냐면요. 성의 없는 응답의 문제점은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료가 신뢰할 만한 자료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정확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신뢰성 있는 자료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얼번뭐 했습니까? 리얼번 네, 솔직한 답변을 유도해서. 솔직한 답변을 유도해서 심층적인 의견이 나온다. 마음속에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의견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심층적이라는 뜻은 자, 그러면 이제 단점. 단점 뭐겠어요? 자, 예를 들어 신발장 설치가 가능하십니까? 어, 신발장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데 면접법 쓰면 안 되죠. 그 이유는 그렇죠. 누구를 닫다가 이제 인터뷰할 거야. 그 문제죠. 그래서 대상자 선정 골라. 근데 이 대상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면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조, 어, 인터뷰하는 게 좋지만 그중에서 콕집어서이 사람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상자를 부르는 다른 이름의 표본이에요 그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참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 뭐냐면 니은번은 뭐냐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맞죠? 그 면접한 사람한테 고맙다고 돈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래서요, 이거는 잘하는 사람만 할수 있어요. 전문성이 요구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어, 리얼 디귿번 뭐냐면 이게 문제점 뭐냐면 양 양적 자료에 비해 질적 자료가 있는 단점은 뭐냐면요,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를 정확한 자료 그러니까 이 자료가 믿을만한 자료이다는 맞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거든요. 그래서 조사자가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서 조사자의 주관개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자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현상을 해석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헌연구 들어갈 건데요 문헌연구법 일단 무슨 뜻인지 적어볼게요 기존 연구 결과물 기존 연구 결과물 그 다음에 역사적인 문헌 역사적인 문헌 또 그리고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걸 우리가 문헌 연구법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에서 사라졌죠? 네. 장점은 뭐냐면 이아미아 아, 이런. 자, 미안합니다. 아, 맞네요. 장점. 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의 단점을 여기가 보완해 줄수 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존 연구 결과물 살펴보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죠 면접에 비해서는 시간이 많이 안 들죠 그리고 그냥 책은 빌려도 되잖아요 비용도 줄, 줄죠 네,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기존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쉬워요 기존 연구의 동향 파악이 쉽다는 라 표현을 써요 됐죠? 기존 연구의 동향 파악이 쉽다. 그 다음에, 디급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면 잘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한번 만들면 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해서, 요게 <웃음> 장점이 되겠고요자그 다음 단점 좀 빨리 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적으면 잘 이해를 못하시던데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연구 결과라든가 역사적 문헌 이라든가 요게 중요하죠 인터넷 인터넷은 우리가 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죠 신뢰성 문제가 조금 있을 수있고요그 다음에 어,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기존 자료를 갖고 연구를 하다보니까 조사자의 이거를 해석해내는 연구, 어, 조사자의 의견이 개입될 수 있어요 주관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문헌연구법은 양적 자료일까요 질적 자료일까요 어 양적 자료냐 질적 자료냐를 물어보신데요 둘 다입니다 양적 자료 수집법이기도 하면서 양적 자료 수집법이기도 하면서요 질적 자료 수집법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렇죠 책은 많이 연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질적 연구 수치로 표현될수 없는 그러한 연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양적, 질적 자료수집법 둘다 해당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참여관찰법 갈 건데요. 참여관찰법은 여러분들 일단 적고 시작할게요. 질적 자료수집법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뜻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참여해서 관찰해요. 무엇을? 그렇죠. 조사 대상자의 일상을. 조사 자의 일상을 관찰해서 됐죠? 아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일상을 관찰한가요? 조사자가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의 일상을 관찰하는 거 일상에 참여해서 관찰하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용도는 뭐냐면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 예를 들어서, 앞말기 환자. 이런 사람들이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 또는, 완전 오랫동안 연구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막 30년, 40년 연구해야 될 경우. 그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참여관찰법을 쓰는데요. 자, 일단 참여관찰법의 장점은 뭐냐면, 어, 이거예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도 가능하다는 거.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실제성이 보장됩니다. 자요 편이 중요한데요. 실제성 아입니다 아이 자료의 실제성이 보장된다. 자 실제성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료가 그 자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맞죠? 면접했을 때뭐 우리가 이제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약간 생길 수 있죠. 어이 이 자료 조작된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다면 참여관찰법은 증인이 있잖아. 맞지? 그래서 자료의 실제성이 보장된다. 그리고 제가 이 참여관찰법의 용도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을 가지고 연구를 할 때도 있지만 장기간 연구에 필요할 때 주로 참여관찰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해요.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고. 알겠죠? 요렇게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뭐 필기 안 했죠? 그죠? 참여관찰법에 단점 필기 안 했다 하시죠? 자 여러분들 잠시 일시정지 할 시간 드리는 겁니다. 지울게요. 오늘 칠판이 작아갔고요. 많이 쉬워야 될것 같아요. 오늘 근데 어 저번 시간에 한 양을 필기해 보니까 한 페이지 반이더라고요 a4 근데 오늘 필기해야 될 양이 두 페이지 반이에요. 빨리, 달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웃음> 제가 잘못 끊었어요. 여기까지 하고 저번 시간에 끊었어야 되는데, 여기를 안 하니까, 미안해요. 자, 단점.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자료 수집 방법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참여 관찰법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참여 관찰법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참여 관찰법의 단점.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대상의 출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시간이 많이 들죠 시간이 많이 든다 라는 단점 자 그리고 뭐 있나요 또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만큼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변수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개입하게 되면요 단점이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요런 우리 사람의 염색체는 xx 아니면 xy 잖아요 근데 xxy 또는 xyy 염색체를 가진 사람은요 남성성이 강해서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소리가 나왔었어요 그거를 참여관찰법으로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죽었어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 자그 다음에 어... 급반 근데 이 사람도 좀 불쌍하지 않나요? 너는 사이코패스가 될 기질이 있대 그래서 연구해 본대 생명과학의 문제점 <웃음> 자디급번 역시다 자, 참여관찰법도 질적자료수집법이니까 질적자료수집법에 해당하는 이야기 뭔가요? 그렇죠 조사자의 주관계일 가능성 그럼 여러분들 이런 선지는 맞을까 틀릴까? 질문지법은 조사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이 배제된다. 어 굉장히 애매한 질문인데요. 아닐 거예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지법도 결국에는 조사자의 주관에 따라서 질문지를 쓰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자료도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지법을 쓰는 이유는 그나마 그 개, 가능성이 가장 적은 자료이기 때문이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필기하시면 우리 이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내용은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1단원의 내용을 모두 끝냈습니다. 2단원으로 갈게요. 지울게요. 지우고 우리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단원의 제목은 공정성과 삶의 질이라고 하고요. 사실 여러분들 사회는 교과서를 거의 안 보셔도 됩니다. 교과서에서 보셔야 될 부분은 제가 나중에 집어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거의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고등학생을 가르치라는 건지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서 어 우리는 이제 좀 고등학생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좀 전문 과목을 약간 배우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개인과 공동체 첫 번째 주제는 개인과 공동체이고요 자 그러면 개인과 공동체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내용을 배운지 알아야지 맞지 자 그래서 첫 번째 필기하겠습니다 인간 존엄성 그러면 이제 좀 알겠죠 뭔지 법과 정치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배우게 될 겁니다 됐죠 법과 정치의 내용을 주로 배우게 될 거고요 우리가 일단원은 사회문화를 주로 배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간 존엄성 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약간 이제 좀 추상적인 내용을 좀 많이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갈게요 좀 빨리 갈게요 첫 번째 인간은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게 있고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인간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태어난 자체 태어난 자체만으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한 예를 어 우리가 이제 작년 11월에 봤었죠. 인간을 수단으로서 사용한 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라든가 말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자, 두 번째 어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어요. 이거를 뭐래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인권이요. 익숙한 말인데 왜잘 눈에 안 들어올까? 인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요.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권리죠. 그래서 이 인권은 누가 줬느냐? 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천부인권. 태어날 때부터 부여된다는 거죠. 인권이 자연적으로 부여된다는 겁니다. 됐죠? 인권은 자연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천부인권의 기본 개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기본권이요? 기본권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 기본권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에 우리 인간은 이러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는게 명시가 되어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번째 자 첫번째는 좀 깁니다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자이 얘기가 참 추상적인 얘기야 추상적인 얘기고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뭐냐면, 어,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성을 가지고요.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다른 모든 기본권의 기, 이념, 어, 기본이요. 서 그래서, 그래서 기본권의 목적, 기본권의 이념 우리가 이제 자유권 평등권 이런 걸 배울 건데요 그걸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입니다 그래서 얘는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지니죠 다른 모든 이념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지닌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그렇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이라고요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게 뭐냐면 헌법 제 11조 자 헌법 제 11조에 무엇이 나와 있냐면 인간의 평등권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등권이요? 자 평등권인데 평등권의 기본 뜻은 뭐냐면 다른 어떠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근데 예를 들어서 뭐가난해서 차별받는다. 가난해서 이제 돈을 더 준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대준다. 부자라서 세금을 더 많이 떼어간다. 이런 거는 평등권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건 정당한 이유야? 근데 무엇이 정당하지 않냐면 무엇 때문에 차별하는 건 정당하지 않냐면 성별, 종교, 학력 이러한 것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러한 것들은 차별의 원인이 될수 없다. 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권리는 언제 등장이냐면, 시민혁명기에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시민혁명 때, 연, 어 이제, 재창된 프랑스 시민혁명이 세 가지 이념을 가지고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유, 두 번째가 평등, 그리고 박해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가 나온 게 자유, 평등, 이런 권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1세대 권리라고도 불립니다. 첫, 그 솔직히 얘기하자면 정확하게 1세대 권리는 자유권, 2세대 권리는 평등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쨌든 시민혁명기에 등장한 권리라는 거 문제풀다 혹시 이런 표현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자 그러면 여러분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식적 평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 평등이 있습니다 형식적 평등이 있고 실질적 평등이 있어요 자 형식적 평등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아야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권 선거권은요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죠 맞죠? 근데 19세 미만한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 19세 미만은 주어지지 않아요 맞죠? 자,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 모든 사람에게 성과권이 주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동등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걸 형식적 평등. 근데 실질적 평등은 뭐냐면 차별해야만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평등은요. 여러분들 차별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차별의 반대말이 평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등하다는 얘기가 차별해야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데요 장애인은 여러분들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특별히 사회가 보살펴야 돼요 그래서 장애인을 위해서요 장애인 고용특별법이라고 해서요 모든 이제 뭐몇명 또는 무슨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별해야만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고 또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경우요 세금. 세금도 당연히 많이 내는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사람 적게 내죠. 차별을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평등이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헌법 제12조로 내려올 건데요. 헌법 제12조에는 무엇이 규명되어 있냐면 인간의 자유권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권이요? 자유권은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래서 자유권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자유권의 종류를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가 무슨 자유가 있냐면요. 신체의 자유요. 여러분들의 신체는 구속받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적 자유요. 정신적 자유는 여러분들의 정신 속에 있는 걸 표현할 자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게 표현의 자유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독재정권은 요 반드시 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요. 그래서 언론을 통제하고요. 출판을 못하게 막고요. 그 다음에 어집회를 못하게 막고요. 마음대로 뭉치지 못하게 합니다. 결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단체를 구성하는 걸 결사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를 많이 놓쳐요 요거 여러분들의 재산권 행사 여기서 재산권은요 재산이 많다고 째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건 나의 권리야 라고 행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이해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생활의 자유. 그래서 여러분, 이 재산권 행사 자유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국가가 이제 막 유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을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개발을 하는 지역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재산이 뺏기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에 침해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 소극적인 권리입니다. 자, 소극적은 뭐냐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보장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서지 않아도 보장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포괄적인 권리예요. 약간 이제 여기서 포괄적인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포괄적인 권리입니다. 약간 이제 자유에서 여러분들 평등권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차별하면 안돼 이런 뜻이거든. 이해돼? 그래서 약간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방어적인 권리입니다. 방어적인 권리.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이 개입을 못하게 막는 용도로 자유권을 행사한다는 뜻이죠. 이해되나요? 그다음에 어 역사가 가장 오래된 권리. 오랫동안, 이제, 역사 가장 오래된 권리 하면요, 자유권과 평등권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유권,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어요. 자유권과 평등권이 역사가 가장 오래됐고, 그 중에서 포괄적인 권리라고 하면 자유권,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만 주고 자유권이냐, 평등권이냐를 물어보기는 힘듭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논란이 많이 생겨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참정권입니다. 우리 한 기본권 종류를 다섯 개 배울 거거든요. 여러분들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도 있고 물론 그래서 요거 포함해서는 여섯 개를 쓸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 제가 필기하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갈게요. 참정권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선 그러니까 정치를 할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권리 선거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공무감임권이에요. 국가의 공적인 임무를 맡을 수 있는 권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조권은 적극적인 권리에 당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맞죠?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 권리를 행사해야 실현될 수 있는 권리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은 뭐냐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인데요. 청구라는 뜻이 뭐 여기서 뭐냐면 다른 기본권인 침해시.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어나이 기본권이 침해당했어요 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제. 그렇죠. 구제를 위한 기본권이고요. 그래서 얘는 가만히 있다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권리고요. 근데 공격적인 권리다라고는 안 써요. 공격적인 권리라고는 안 쓰고 수단적인 권리다라고 씁니다. 수단적. 그러니까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죠. 다른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단적인 기본권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예가참 많아요. 청원권. 국가기관에 문서로 내 기본권이 침해당했으니 구제다, 구제해주세요라고 청원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 사람이 내 기본권을 침해했어. 이 사람이 내 재산권을 침해했어. 이런 거이 사람이 내 정신 피해를 입혔어. 이런 거 청, 어, 구제해주세요. 이런 거 됐죠? 그 다음에 형사보상청구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상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말고,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청구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범죄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범죄피해자청구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게 청구권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사회권입니다. 일단, 기본적 권리의 종류를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부적으로 이게 어떤 뜻인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기본적인 성격 이런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사회권 사회권의 뜻은 뭐냐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예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는 권리 그걸 사회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사회권에는요, 어 교육 이런 거, 예 교육 이런 거,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국가 기초생활 보장 이런 거 있잖아요.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보장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권리고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합니다. 국가 재정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게 사회권이다. 이런 거 아셔야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음.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온 권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 평등, 차별을 위한 거. 실질적 자유, 이런 거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가 사회권이고요. 그래서, 현대 복지국가에서 강조합니다. 복지국가 강조하는 권리는요, 요 사회권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 교육, 근로, 환경권. 최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도 사회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 됐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긴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2번이 끝났고요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기본권의 제한 우리가 이런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가끔은 어떤 특 다 사유에 의해서 기본권들이 제한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사유가 있냐면요 반드시 이 사유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어 첫 번째 국가안전보장 두 번째 질서유지 세 번째, 공공복리요세 가지 자유를 만족하지 않으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시켜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 비무장지대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막 사진 마음대로 찍고 그런 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 비무장지대란다. 국견선지대에서요. 왜냐하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됐죠? 뭐, 간첩이라는 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나 이렇다가 북한한테 사살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질서유지. 도로교통법이 생긴 이유는 이 질서유지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을 제한해 놓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도롱유통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질서 나라의 질서가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복리역 공공복리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이제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게 이런 거죠 뭐 어, 부동산을 투기할 수 없다든가 이런 거 그런 거가 해당이 되겠어요 됐죠? 네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사유를 만족한다 하더라도 기본권을 마음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수단이 합법적인 수단이어야 됩니다 합법적 수단은 바로 법률이에요 법률 그런데 그런데 있잖아요 가끔 명령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란도 있어요 명령 명령도 가끔 수단이 될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기본적 권리 중에서도, 막, 자유권 평등권, 이런 거에는 잘 해당이 안 되고요. 이런 거, 긴급 재정 경제. 아, 요, 생략해야 돼요.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이런 거는요, 명령으로서 제안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됐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잠시 시정지 하시고 필기할 거 필기하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 지웁니다. 다시요. 아, 네요 자, 그럼 다시 써 볼까요? 4번. 자. 개인의 권리가 있는데요. 국가 정책이 그 개인의 권리랑 충돌할 때, 충돌할 때 그게 뭐죠? 갈등이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일단 볼게요 음. 근데 사실 시험에 잘 안나옵니다 이게 뭐 당연한 얘기예요 개인은 무조건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갖는다 양보와 타협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갖는다 나만 사는게 아님을 명심한다 이런거잖아 맞지 당연한 얘기하는거야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사실 얘는 빼버리고 싶었는데 안 하면 또안 했다가 나오면 또뭘알것 같아서 자어 사회적으로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동네가 그 서부산 구, 어, 구치소가 있는 그 주례 쪽의 구역에 서부산 구치소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 이제 서부산 균형 발전 프로젝트 해가지고 저희 동네로 이걸 옮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아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이죠. 근데 왜 그랬냐면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놀란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청회와 같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 사회가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 됐죠. 그래서 정책을 시행해. 근데 개인의 권리를 침해. 그러면 그만한 보상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개인. 그런 거? 됐나요? 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새로운 주제.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지금 몇 분이죠? 47분. 오마이갓. Oh 아직 해야 될 내용이 한... 여러분들 어, 해야 할 내용이 오 미친 한 페이지 남았어 자한 페이지 나 남았지만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 넘어야 될것 같네 자 이거 이게 제가 제대로 안 끊어서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사회 한 3시간 올릴 거거든요 제가 죽겠죠 3시간 올리고 싶은데 시간이 될라나 아될 어,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갈게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딴 소리 안 하고 하면 할수 있을 거야. 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우리가 이제 요 요런 이제 공화정 체제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데요. 그러면 이 자유민주라는 말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번으로 뭘써 어, 일단 요게 있는 게 헌법 제37조.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이에요 딱 봐서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요 해석을 좀 해봅시다 자유민주적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하여 자유민주주의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를 제가 어떻게 끊었죠? 이렇게 끊었잖아 맞죠? 그래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합성어인데 그러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유주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걸 의미하고요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그 다음에 여러분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얘기해요 주권이란 건 뭐죠? 나라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누구한테 있다고요? 국민한테 있다고요. 이게 자, 어 민주주의의 원리죠. 맞죠? 그러면 자유주의는 뭐라고?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국민을 주권을 보장하는 거.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대말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들 사회주의라고 답하셨다면 반성하세요. 이제 좀 고등학생이면 민... 어...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사회주의예요 라는 소리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사회주의 하면 뭐라고 생각하죠? 어, 빨갱이 잡혀갈 엄청 그런 금기어로 생각하죠 그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우리 위쪽 동네 그, 그분들 그 덕분이죠 그분들 때문이죠 근데 어, 그분들이 민주주의에 정말 반대는 뭐하고 있냐면 독재야 독재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요, 독재. 제국주의라고 표현하죠. 독재. 그래서 위쪽 동네는 민주주의와 완전 반대되는 걸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자유주의.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의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항해서 칼 마르크스가 주장한 게 사회주의. 거죠. 네, 그래서 반대말 생각해보시면 요 말들은 이해가 될까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누려와서 이 사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반대말로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기본권의 실현 방법 우리가 그래서 기본권을 어떻게 실현할 건데 이런 기본권 실현 방법 자첫 번째가 뭐냐면 법치주의 그러니까 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첫 번째가 법지주, 법치주의 법치가 뭔말이냐면 법으로서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법에 의한 통치를 얘기해요 한자는 좀 지울게요 법에 의한 통치 법에 의한 통치를 우리는 법치주의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법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라는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형법에 명시된 죄와 형벌만이 죄와 형벌이 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B. 권력분립. 실현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보장이라고 합시다.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해줄 수 있는가. 보장이란 말이 좀더 적절할 것 같아요 자 권력분립 인데요 자 권력분립을 얘기한 사람을 일단 적겠습니다 이 사람은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요 사람을 좀 알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몽테스키 외이사람을좀 알아 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존 루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분립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제 역사 시간 세계사 시간에 어,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절대주의가 등장하면서 계몽사상의 일환으로 권력분립이 등장한데요. 뭐 그까진 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기억 번부터 필기를 해야죠. 대통령제. 그래서 권력분립을 실현하는 방법이 또두 가지가 있는 거야. 대통령제가 있고요, 의원내각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제는 완벽한 삼권분립을 전제로 하고요. 완벽한 삼권분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법을 만들고 법을 실현해서 정책을 만들고 사법은 이제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기관이 세 개가 딱.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권분립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상권분립은 반드시 아반드시 아닙니다 뭐라고 하지 이 그러다 보니까 누가 중심이 되냐면 이 행정부의 대빵인 대통령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가가 누가 있냐면 미국이 있어요 미국은 완벽한 대통령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 중심이란 걸알수 있는 게 바로 미국 대통령이죠 맞죠 그분 그분이 정말 이제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계시죠 니 ㄴ 번 그분의 말 때문에 지금 세계가 온통 난리가 나잖아 맞지? 우리나라가 온통 난리가 나잖아 뉴스 보면 그래요 지금도 난리났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나서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계시죠 네. 의원내각제 볼까요? 의원내각제는 완벽한 상권분립이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융합이 벌어집니다. 대통령제의 문제점 뭐냐면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대립이 끝이 않나요? 그러면 국가정책을 실현하는데 어마어마한 에러가 생긴단 말이야.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입법부가 행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을 계속 막고 있는 형태죠. 맞죠? 네.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융합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의원내각제. 됐나요? 네. 그래서 이 의원내각제 국가는요. 반드시 대통령 없습니다. 의원내각제를 완벽하게 실행하고 있는 국가는요. 대통령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대신에 누가 하냐면 총리. 아, 그래서 총리자 붙으신 분들은요 나라 대빵이긴 대빵인데요 의원내각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융합 이랬잖아 그래서 국회의원도 하면서 행정부 장관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두 개의 일을 같이 한다고 라 해서 겸직이라고 하거든요 겸직이 가능해요 근데 완벽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장관하고 싶으면 국회의원 그만둬야 돼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관하고 싶으면 장관 그만둬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공존과 조화예요. 여기서는 약간 완벽한 권력 분립이라면 여기서는 공존과 조화죠. 그래서 국회를 해산하는 것과 총리를 탄핵시키는 건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이제 국회가 잘안 돌아가고 있다 하면 국회를 해산해요 근데 총리도 같이 탄핵돼요 왜냐하면 국회를 해산해버렸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에서 총리를 뽑는 거거든 그래서 총리 탄핵이 세트로 돼요 됐죠? 그래서 다시 뽑아요 그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디귿번 우리나라를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어떨까?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대통령제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고요. 대통령제가 기반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살짝 이제 뭐가 가미된 형태냐면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형태예요. 됐죠? 네, 그래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형태고. 그래서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는 거야. 대통령도 있고요. 국무총리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요게 가능합니다. 국회의원과 장관 이 겸직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법정 문제를 많이 틀린데요. 법정 문제에서 많이 틀린 요소가 요 요소예요. 요게 헷갈려서 많이 틀려. 우리나라가 둘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되는데 뭐 이러면서 대통령제를 고르라고 하는데 얘를 고르는 경우가 너무 많죠. 뭐 그런 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 말고 이제는 실현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뭐가 있냐면 일단 나라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공정하게 보야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공정한 선거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복수정당제 제가 기본권을 실현 위한 방법인데요. 이건 뭘 생각하시면 되면 북한 노동당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당. 이분들은 어 북한에는 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독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복수 정당제가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권력 분리. 권력분리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배운 거야. 그 다음에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걸 적당히 구제해줘야 됩니다. 적당히가 아니고 이걸 구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재판 제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사회보장 제도도 필요해요. 이러한 것들이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된다라는 거.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이 있긴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그냥 할게요. 그 사회 참여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 권력이 남용되고 부패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하고요. 그래서 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권력 남용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를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방법이 뭐였냐면 선거, 주민투표, 정당이라든가 시민단체 가입하거나 재능기부라든가 이러한 방식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쉬고 싶으시면 잠시 쉬세요. 저는 근데 계속해야겠어요. 이걸 2시간 안에 끝내기로 했으므로. 어, 그러면 이제 사회 참여 방식이 남게 되는데요. 이 주제까지 하면 끝입니다. 오늘.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선어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표자를 선출해서 그 대표자가 대신 정치를 하는 형태인 대의제 방식을 택하는데요 대의제의 다른 말이 그래서 간접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대의제 방식이 뭐냐면 선거예요 선거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대표자를 뽑고 그 대표자가 정치를 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대의제 방식인데요 왜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었냐면 모든 사람의 정치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정치 참여를 한다면 5천만 국민이 다 나와서 정치를 해야죠 그건 웃긴 얘기다맞죠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한 다음에 그 대표가 활동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정, 사회에 참여한다 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반드시 선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를 뽑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선거권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선거를 치러야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거죠. 자, 민주선거의 원칙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택하고 있는 원칙을 일단 쓰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선거. 자, 제가 지금 분필을 바꿔가면서 쓰고 있는데요. 그게 괜히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평등선거. 그 다음에 직접선거. 비밀선거. 이런 것들인데요. 자, 요거의 반대는, 그러면 봐봐요. 직접 반대는 간접 선거죠. 그러면 간접 선거의 반대는 간접선거죠. 그러면, 간접선거는 민주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네요? 아,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건 뭐냐면, 간접선거가 민주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비밀선거의 반대는 뭐죠? 공개선거. 요거는 민주선거의 원칙에 어긋나겠네요? 어,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게 반대로 되었다고 해서 민주 선거의 원칙이 어긋나진 않는다는 거. 그러나 때와 장소를 잘 가려야 한다는 거. 대통령 선거를 공개 선거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민주 선거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의 반대말도 민주 선거의 원칙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방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요런 원칙을 따라서 선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대표 선출 방식이 첫 번째 다수대표제 다수대표제 자, 다수대표제는 뭐냐면 최다 득표 잠깐만요 다수대표제가 아닌 것 같죠? 소수 대표제. 자, 최다 득표. 1인이 당선되는 형태. 최다 득표를 한 1인만이 당선될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소수 대표제라고 하고요. 소수 대표제는 그래서 누가 유리하냐면 거대정당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근데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알려지지 않는 당 환경당 이런 데서 대표를 뽑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기가 있던가요? 아니죠 우리는 3당 4당만 돼도 요 득표율이 엄청 낮아집니다 그래서 3당 4당만 돼도 엄청 득표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거대 정당 유리해요 그래 알려진 인물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대신에 뭐냐면 전국이 안정돼요. 전국이 안정되죠.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도 최다득표 1인당선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요. 막이 소수당들이 여러 당들이 난립하게 되면 마구잡이로 막 나오기 시작하면요, 전국이 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막 서로 서로 갈라지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사표가 너무 많아. 요 어, 사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사표가 너무 많아서 소수의견을 반영시키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봐봐요 예를 들어서 55대 45로 누군가 당선이 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 45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소수의견을 반영시키기 어렵다는 거 됐죠? 네.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고요 지우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웃음> 자 제가 지금 노트북 웹캠으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시간짜리를 찍어서 올리면 거의 한 1시간을 써서 올리는 것 같아요 아 걱정입니다 자 비번 다수 대표제 대표가 많은 거죠. 맞죠? 그래서, 득표순으로, 어떤 일정수가 당선되는 거. 두 명에서 네 명까지 당선이 될수 있는 게 다수대표제예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다수대표제가 실시되는 선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누군가 지금 뭔가를, 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건 비례대표제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니은번 다수가 당선되다 보니까 사표가 줄어들어요. 사표가 줄어들고 그래서 소수 의견도 반영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 뭐냐면 군소 정당이 난립하면 굉장히 작은 뭐 환경당, 미래불교념 이런 사람들이요 막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면 전국이 불안해져요. 알수 없는 형태로 가요. 군소 정당이 정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 애들이 난립하면 마구잡이로 난립하면 정국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다음 비례 대표제. 자, 비례 대표제는 뭐냐면요. 자, 일정 사람이 당선되는 거라면요. 이거는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서 일정 수가 당선되는 거예요. 자, 이게 비례대표제인데요. 국회의원은 우리가 이제 지역구 대표가 있고요. 그 다음 비례대표가 있어서 요 사람들이 약 3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역구 의원을 약한 230명 정도를 뽑고요. 여기서 70명을 뽑는데요. 예를 들어서 A 정당, B 정당, C 정당이 있는데, 세 정당밖에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 30, 50%의 득표율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C 정당은 35석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아, 그 국회의원 의석수의 35개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비례대표제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보면 일단 사표가 거의 없어요. 사표가 거의 없다. 그래서 소수 의견도 반영이 가능하다는 라거 그게 장점이고요. 왜 여기서 필기가 멈췄지? 계속해야 되는데? 미안. 자, 그럼 볼게요. 네 사표가 거의 없고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투표 절차랑 방법이 요 복잡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만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에 이제 선거구 제도에 대해서 볼게요 선거구 제도 몇 번까지 피겠죠 어 대표 선출방식까지 있네요 2번 대표 선출방식 했고 2번 선거구 제도에 대해서 보자면 요 일단 선거구에서 1 선거구에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1대표를 선출한다 이게 뭐냐면 소선거구제예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하나의 대표만을 선출하는 거그 다음에 한 선거구에서 두 명에서 네 명의 대표를 선출한다면 요거는 중선거구제 자, 이게 왜 나오냐면요. 우리나라에는 소선거제 구 소선거구제거든요. 근데 미국 가시면요. 중선거구제 이런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하나의 선거구에서 하나의 대표를 선출해 버리면 많은 사람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소수 그 선거구가 유리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의 선거구에서 5인 이상의 대표가 나오면 대선거구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 힘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4번 비교 비교는 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하냐면 소선거구제랑 소선거구제랑 중대선거구제 나눠서 이렇게 비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뭘 비교하냐면 장점. 자, 소선거구제의 장점 뭘까요? 소선거구제 장점. 어, 양당제. 당이 딱두 개로 나니다 보니까요. 정국이 안정돼요. 안정된 정국을 만들 수 있고 안정된 정국 정치가 안정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관리도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비용도 절약되고요. 그 다음에 인물을 파악하기도 쉬워요. 왜냐면 하 군소정당에서 잘안 나오니까 인물 파악이 쉽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데 단점도 있죠, 물론. 단점. 단점이 뭐냐면, 첫 번째, 일단 사표가 너무 많아. 사표가 많으면 문제점이 뭐라 그랬죠? 소수 의견을 반영하기 힘들어. 그 다음에, 소수당한테는 정말 불리합니다. 당에 사람이 얼마 없는 소수당의 경우에는 정말 불리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이러다 보니까 관권, 정부의 권한이 개입되는 이런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 매수도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요, 지역인물한테 유리해요. 지역인물한테 유리해 소선거구제의 경우에는 지역인물한테 유리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뽑아서 대표로 시키고 싶겠죠 그래서 지역인물한테 유리하다는 단점 그 다음에 음 이걸 근데 장점이라 봐야 될지 단점이라 봐야 될지 애매한 것들도 있어요 이건 왜 장점에 해당돼요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면 참 곤란해져요 저는 그 다음에 어, 중대선거우제. 성어중 일단 사표가 줄어들겠죠. 맞죠? 사표가 줄어드는 건 단점이야. 그 다음에 소수당도 유리해요. 소수당한테도 유리해요. 선거가.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유리해요.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유리해지고. 그 다음에 인물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요 소선거구제의 문제점 뭐냐면요. 이 사람은 안 되니까 이 사람을 뽑아야지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중대선거구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선택하고 싶은 인물을 선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군소정당 난립시 전국이 불안해진다는 거.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고요. 관리가 안돼요 잘그 다음에 후보자가 난립하고요나 아니어도 될 사람 있겠지 무관심이 우려되요 여기서는 그나마 이 사람은 되면 안돼 라고 찍는 사람이라도 생긴데 여기는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대의제 방식으로 우리가 선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대의제 이외의 방식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대의제 이외의 선거 어 정치 참여. 요게 진짜 마지막 번호입니다. 대의제 이외의 선거 참여. 요까지 하면 진짜 끝일 걸? 네, 진짜 끝이네요. 자, 그러면 빨리 갑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당연한 말할 거야 이제부터. 정당. 자, 정당이 대의제 이외의 선거 참여 방법인데요. 선거 이외. 대의제 방식 선거라 했어. 선거 이외의 정치 참여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자, 정당은 일단 정치 권력의 획득이 목표야. 그래서 정치를 위해서 권력을 획득하고자 해. 그래서 사람들한테 표를 요구해. 그래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선되면 대표자를 배출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정당인이 대, 대부분이죠. 정당에서 나오잖아. 맞지? 정당에서 안 나온 사람은 거의 없어. 무소속 이런 거 외에는. 그 다음 언론. 정당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면 정당이 되는 거예요. 정치권력을 획득하고자 할때 언론은 뭐냐면 사회적 쟁점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뭔가 이제 싸움이 될 만한 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도하죠 그 다음에 여론의 형성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게 만든다고 해야 되죠 맞죠? 국민들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고 그래서 공정해야 되고요 언론이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익성. 편파적이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확성. 그래서 요거를 생명으로 하는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됐죠. 그래서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도 할수 있다는 라 거.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정당 언론 말고, 그 다음에 이익집단. 자, 이익집단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 집단의 에 집단의. 특수한 이익, 특수 이익 실현.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우리 학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금 급식이 잘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죠. 그 이유가 급식 업무에 종사하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이. 파업을 어느정도 한 상태입니다 그 단체에서 파업을 그러니까 이 집단에서 파업을 한 상태인데요 비정규직 집단의 특수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다 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지금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비판의 시선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건요, 정당이에요, 정당. 뭔가 이제 나라가 제대로 안들어가면 정당한테 그 책임이 돌아간다면 이익 집단은 그렇지 않죠. 그다음에 어 시민한테요. 자신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수있군요 그래서 정당의 보안 역할을 한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정당은 정치 권력을 획득는게 목적이라면 이 이익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공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공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아 요게 좀 문제인데 정치 권력과 이렇게 결탁하게 되면 이게 부정부패가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어 경실련이라고 하죠 경실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잠깐만 경실련 맞나? 어쨌든 그 재벌들이 모인 그룹이 있어요 재벌들이 모인 이익집단이 있는데요 그 이익집단이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하게 돼서 부정부패가 돼서 우리가 이제 촛불을 든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죠 됐나요? 네그 다음에 입법 정치과정 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이익집단이 강하게 반대해버리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맞죠? 네. 그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번호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우리의 길고 긴 여정을 끝낼 마지막 번호 4번 시민단체 어, 참 길다 맞지? 어, 내용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한 학기 동안이나 배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자, 그걸 지금 나는 1시간 30분 안으로 끝내야 됩니다. 자, 아, 2시간 30분 안으로 끝내야 됩니다. 어, 어마무시하죠. 자, 그럼 볼게요. 시민단체의 목, 목적은 뭐냐면, 공익이에요. 공익. 시민단체의 핵심은 공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공익시라. 그 다음에 누가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자발적인 결사체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권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치권력을 추구하고자 시민단체를 만들었다 이러면 이상한 소리인 거죠. 그 다음에 감시, 견제. 누구를? 권력을.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부정무패 감시단체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사회 문제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요. 그러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자신들의 해결책을 들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을 훼손하면 이제 환경보호단체가 나서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할은 시민들의 주권의식을 향상시키고요.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이런 거 향상시키고 여론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참고로 주민소환제에 대해서 아셔야 되네 근데 이거는 시민단체랑 그렇게 큰 관련은 없어. 이건 뭐냐면 내가 선출한 지역구의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 이 사람 일 똑바로 안 하는 것 같아. 이 사람 일 똑바로 안 하고 막 공익에 위반되고 공익을 위반하고 법을 안 지켜. 그러면 이 사람을 자를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요. 자를 수있지 않고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겁니다. 이 사람 좀 봐주세요. 이 사람 좀 이상해요. 뭐 이런 거 하는 단체가 바로 시민단체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모든 문제를 다풀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 문제 풀 시간은 없을 것 같네요. 문제를 풀다 하더라도 제가 아마 여러분들 PPT로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길고 긴예정 끝났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지리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